미션을 온도로 떨어뜨리는 동안 다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로 탈거 후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합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네요.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양호해보이네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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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잭으로 지지한 후 변속기 마운트 들을 탈거하고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배출합니다.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주입된 오일인 라벤널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아우디, 폭스바겐, 토센 전용 규격인 G055-145A2를 충족하는 오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토크체크 합니다. 오버플러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주입고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진단기를 이용해 미션오일 온도를 확인합니다. 디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으니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팬 탈거 및 기존 필터를 제거해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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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클리닝한 후오일팬 가스켓과 함께 준비해 줍니다 오링에 신유를 바른 필터를 먼저 정착 후오일팬을 달아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합니다 해당 차량의 오일팬 조임 순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마킹펜을 이용해 표시해 준후 지침서에 명시된 각도로 최종 체결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들을 토크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ZF-8 정품 변속기 오일입니다 ZF-8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인 관계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기 수입원을 통해 공급받는 정품 오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를 참고해주세요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2차 주입을 진행하고요 레벨링 작업에 감안한 용량을 넣어줍니다 신유가 살둘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류로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바디 버리스를 토크 체결합니다. A8에서 배출된 오일들을 샘플링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미션오일입니다. 좌측이 기존 사용료, 우측은 레벨링시 나온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상태이구요. 좌측부터 프론트, 리어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신유의 모습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료, 우측이 신유고요 교체된 미션오일 관련 볼트들과 필터,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시연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테스트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